해볼게요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. 선생님 요즘에 네. 트로트 열풍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요. <웃음> 진짜 뭐만 하면 진짜 트로트 빵빵 지금 트는, 음. 뜨는 뜨는 그, 그 시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뭔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. 음. 이게 이걸 왜 가져왔냐? 음. 요즘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 사진 보여드리고 제가 이분의 사주를 불러드릴게요. 네. 사진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음, 음. 이게 뭐냐면 네. 황영웅 씨라는 사람이에요. 음.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뭐 논란이 있는데 과연 이게 옳고 그런지를 한번 음. 선녀님이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주, 사주 필요 없으세요? 그냥 사진만 보고 사진..사진.. 그 나이만 얘기해주세요 일단요네이 네. 이 아빠야가 이, 여기 이 오빠야가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요 어, 밥 숟가락 다 놔야 된대 <웃음> 아 음, 그래요? 응축가락다 응, 아... 놔야 된대 아, 선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진은 어떻게 좀 어떤 기운이 좀 보이세요? 뭐이 사람들이나 뭔가 이런 근데 이 엄마 이, 여기 이 아빠야들은 엄마야들도 되게 좋아하고 팬이 되게 많은데 오... 다 여기서 옹호해주는 것 같아. 어... 다 좋다고 좋다고 그러고 있죠. 착각 속에 빠져 있죠. 지금 이분을 아무튼 음. 그 언론에서 마녀사냥을 한다는 식으로 음. 이 사람들. 근데 오... 그런거 아니에요. 아 마녀사냥 아니에요. 마녀사냥 아니에요. 네. 어... 마녀사냥이 아니고. 네. 어 거기 옛날에 그거 떠들썩 했잖아요. 떠들썩 했는데 거기서 그 당한 사람이 이렇게. 들고 일어서대음 근데 요즘에는 그런거 안되잖아요 아 그쵸 음. 요즘에는 안되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남다긴 다른 사람들도 다 내려오잖아요 어.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걸 좀 믿고 좀 이런 음. 이렇게 아니라고 막 현수막도 걸고 뭐 이렇게 할까요? 저 팬들이 저러는거지 음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는요 저 아빠야는요 이제 못나예요 절대로 음 제때로 못 나와요 어... 나오기는 네. 쉽지 않네 아... 방송에 나올 수 없어요 어... 근데 내가 보니까 기획사에서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... 근데 지금 아무튼 이분을 어... 옹호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음, 하니까 억울하다 억울하다 자꾸 하니까 네네. 거기서 자꾸 팬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... 음. 제가 그래서 댓글에서 그런 댓글도 많이 봐요 <웃음> 디자식이면 네 그렇게 지금을 하겠냐. 그 피해자가 그 그런,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봐도 좀 약간 그런 쪽이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좀 사람이길래 이런 좀 상황이 펼쳐졌을까요? 터녀가 이렇게 보니까 네. 저기 저 사람이 네네. 돈 먹인다 돈 거기 기획자에서 네네네. 이렇게 많이 저기 해줬나봐요 많이 저기 이뻐했나봐요 음. 방송사에서도 그렇게 했고 음. 그래서 여기 이 엄마 야들 아들, 아빠 애들이 저 엄마, 아빠 저 아빠 애 나오면 안 된대. 오, 그렇구나 뭔가 아무튼. 환경도 그렇게 만든 건가요?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뭐 집안 환경이나 뭐 옛날 뭐뭐 뭐 이게 뭐안 좋거나 뭐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환경이요? 환경, 집안 환경.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저 근데 아빠 형은 원래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. 원래부터. 어. 원래가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고요. 네. 가만히 있다가도 그게 안 돼요. 조절이 안 돼요. 분노조죠? 응 어, 그래요 그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? 양면 양면 응. 왜 그럼 양면의 모습을 보여줄까요? 뭔가 좀 이미지 세신? 아무튼 뭔가 세탁한 거지 신분 세탁 어. 응.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진실성은 있어요, 지금. 뭔가... 진실성은 내가 볼때 없죠. 선녀가 보니까 진실성 한 개도 없고 반성의 비밀이 하나도 없다, 이래요. 어... 그러면 저 궁금한 게이황영 씨라는 분이 지금 이런 마녀 사냥에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좀 마음이 좀 들까요, 이 사람은?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자기는 잘 잘했다고 하니까 <웃음>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억울하다고 했잖아 뭐, 어... 내가 억울해 죽어 지금 아 그래 근데, 근데 저렇게 해주면 자기가 조금 다시 어... 어, 하차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어... 생각에 어... 자꾸 저렇게 이걸 마음을 못 내리지 본인은 뭔가 복그 뭐지 기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TV에 나오고 싶은 거네요 그러면 음. 그럼 반성을 하는... 반성을 너무 안 했잖아. 근데 저 사람 팬들 팬들만 모르는 거지.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. 오... 팬들만 모르는 거지. <웃음> 야, 앞으로도 이, 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갈까? 요 밥수가 아예 뺏겼다니까 이제는 못 나온다니까. 음... 밥못 밥 박고 살아.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마녀 사냥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팬들은. 음. 평생 그러면은 그 황영욱씨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거예요언젠가이 팬들도 정신 차릴거예요 정신 차리지 어... 그 사람 무슨 저기도 아니고 맨날 무슨 그 뭐지? 우리도 찰새차가 왔다갔다 하잖아 또 잘, 잘.. 또 괜찮고 괜찮은 사람 나오면 또그 사람들도 찰차처또 가지 영원한 팬이 어딨냐? 영원한 팬 없지 <웃음> 너무 이게 요즘에 이슈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어요 응. 너무 이 사진도 이슈고 뭐 댓글도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런 아까 악용하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선생님 뭐 이분 예언 좀 해주세요. 막이 사람은 좀 어떻게 좀 살아야 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 인성을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. 음. 어, 지금도 본인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음.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딴데 가서 힘들지. 음.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지금 실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본인이 한 내가 볼 때는 복귀를 하더라도 옹호해 주는 사람 없어 방송에 이제 누가 이제 해서 같이 기획사에서 뭐 나오라고 해도 이미 이미지가 안 좋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어,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연예계나 이런 쪽으로는 활동 못할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어디야 뭐,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요. 어, 공연. 어, 자기는 뭐,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. 하... 참, 이런 사람들 보면은, 과연 자기들이 뭐, 어떤 잘못을 해도 그런 잘못을. 기억이나 할까요? <웃음> 기억을 안 하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. 아까 선녀가 얘기했듯이 네. 자기가 아직도 분노에 있다, 반성을 못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어... 그러니까 약간 지금도 억울한 억울하고 내가 어,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구설이 들었으니까 응.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오래 해온내는 힘들죠. 선생님,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이 사진 보시고 아, 전 되게 그렇게까지 그. 할 일인가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. 심각하죠. 이거 방송 사람들도 좀 잘못 고쳐야지 생각을. 어 이거 사람들도. 방송국 아이래요거기 음. 그래서 이 시위를 하고 있대요. 그래서. 와. 시위도 눈 감짝 안 하지 이미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. 어 선생님들 손님 중에서도 저는 있어요 여기 예전에 네. 그 방송에 나갔던 사람이에요. 아니면 다 누구나 아는 사람이야. 아. 근데 그 사람도 학폭 그걸 논란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1위로 했었거든요. 당생손님 어. 1위를 했다가, 아, 그 전부로 손님이죠. 어. 1위를 했다가, 학폭 그 사람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했는데, 네. 그 사람이 이제 뭐 써오라고 했나 봐요. 어. 근데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20개를 뭐 해갖고 오라고 했대. 어.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 사람 방송 하차했어요. 저궁금하게 선생님. 네네. 그런 사람들은 사주나 뭐 이런거 느낌만 봐도 바로 캐치가 되는건가요? 뭐이 황영우씨나 아카스. 그 느낌으로 저희는 생년월일 없어도 이 사람 기운을 저희는 느끼잖아요. 어..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뱃속에 딱 나오면 언제언제언제 언제 언제 너가 불국이 있을거고 네. 어,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와요. 어... 비슷한 결의 그 사람들이인거네요. 그렇죠, 그러면 진짜 못 나오겠죠. TV 아까 선생님, 그 선녀님이 아무튼 TV에는 못 나오고, 아무튼 뭐 공연, 뭐 이런... 그런 거는 할것 같아요. 제가 음... 볼 때. 방송에는 지금 나올 수도 없고, 어 여기 만약에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한다고 해도내워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. 신기하기 아,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마지막으로 뭐 황영옥 씨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주세요. 아니면 그... 이 펜, 팬들한테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. 그냥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셔서 아니 어차피 선배님이다 말씀을 하셔서 뭐 이거를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해주세요. 네. 황경우씨 팬들 정신 사리,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뒤지금내겠죠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